자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막바지 또 네. 공부를 하자 지금은 아까 전게 우리는 어떻게 카드와 카드 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제그 다음에 이제 숫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자 천북양 타로는 숫자와 카드 그속에 그림은 뭐 여러가지 일자 부처적인 도구에 불과해요이 이 원리를 풀어 가는 데는 숫자와 카드의 종류와 카드의 그 어, 종류와 이 숫자와 명, 그,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리법칙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리, 아, 숫자의 법칙. 이 수리법칙과 숫자의 법칙은 달라요. 이거는 우리는 숫자의 정의예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우리는 숫자의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 숫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아홉 가지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는 수리법칙을 풀때 사주를 풀때 하고 이 천부경 타로를 풀때 하고 숫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다 근본은 똑같지만 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9번까지 있다 자첫 번째 우리는 법칙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후일에 노회상감이다 이거는. 이 1번을, 우리는 천수 진리법이다. 자, 하늘은, 어떻게, 이거 천수는, 그지 이거하고 똑같아. 천은 수다. 숫자 수.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숫자로 포기하게 되면 이것은 뭘까? 이것이 진리다. 바로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맞는 것만 있지 틀린 것은 없다는 거다 맞으면 맞는 것이지 틀린 거 틀린 것도 진리라고 얘기 안하는 거잖아 맞는 것만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모든 2부터 9까지 에 해당되는 모든 숫자를 만족했을 때만이 바로 진리다 이거다 여러분들 나중에 명제를 풀게 되겠구요 오해가면 명제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명제는 명제는 이부터 이부터 9까지 모든 수의 진리를 만족했을 때만이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다 예를 들죠 그러면 일반적인 거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두번째는 음양이치론이다. 여러분, 사주에서는 우리가 남녀, 그 다음에 뭐지 남녀. 낮밤, 그지아 어, 낮밤, 이렇게 음양이치론으로 우리는 풀었다. 그런데 술이 사주에서는 저렇게 풀었지만은 타로카드에서는 저렇게 풀면 안 되겠지? 어떻게 풀어야 되겠나? 우리 분명히 첫 시간에 설명을 했어 응? 타로카드에서 엄량기치료는 어떻게 풀까? 첫 시간에 했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요랬다 초랬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 심리에는. 말과 어떻게? 행동. 말과 어떻게 사고가 다르다는 거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한 건, 그럼 100번 다 틀린 거야. 이건 다 틀린 거야. 그럼 지금 타로 점치는 거 처음 다 틀린 거야, 이론적으로는. 와, 양면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바라는 것은, 바라는 심리는 이것이고,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 잘못된 것 수도 있다. 이러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은 나중에 가기면 100패 100점 100패에요. 점은 무조건 100점 100패에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지만은 지금이지만은 가다 보면 안된다 이 말이야. 한균유권이 그러면 안되는거다. 그러면 다 틀린거야. 그렇게 점이라는 것은 함부로 치면 안되는거야. 그래서 점에는 어떻게 하? 밑에 점자에 어떤 게 붙어 있을까? 네? 이불 함부로 놀리지 마라. 어? 땅땅땅땅 이게 있지, 그제 이럴까 저럴까 미친지 하지 마라. 이렇게. 무슨 아. 대지알이 밑에 이런 게 있다, 그제. 이럴다 저렇다 미친지 하지 마라. 이런 거야. 욕거로 우리가 어떻게, 점점 어떻게 썼나? 요, 요, 요렇게 났나? 여기에 예, 네,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것을 함부로 한번, 응? 음, 음, 떠보려면 안 되는 거야, 잉? 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점이라. 예, 예, 예, 예. 그렇게, 요렇게, 저렇게, 미치지, 가지 마라, 예. 이거다, 밑에 맘신자가 붙어 있다, 잉? 예. 맘신자가 아니고, 이럴까, 저럴까, 점 내게다. 이럴까, 저럴까, 미치지, 가지 마라, 이거지, 잉? 이럴까, 저럴까? 미지직 하지 마라. 정말로 이게, 응? 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도장 한개 찍게 된 천수 진리법이다. 점은 미지직 하지 마라는 소리다. 이 점이 뭐고? 이딱 점이잖아요. 그치? 오케이! 딱 도장이다. 그치? 하늘에 점은 어떻게? 접치는 것을 점치는 말을 어떻게 하겠나? 여러가지, 여러가 미친 짓하지만 라는 거다. 이게 진짜입니다. 네 진짜 너무 설명 잘하지. 아, 어디서 놓은지 모른다 그거는. 그러게. <웃음> 그래서 이것에 이것에 내 이런 마음처럼 마음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내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아니다는 거다. 그래서 점을 치지 말라고 우리 그풀으라는 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설명 카운셀리는 것은 설명합니다 아웅다웅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학자가 여기 어? 여기 어떻게 담이라는 거다 그지 예. 우에 사람이 요렇가 초록가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조디를 나불리게 그리면 어떻게 저기시 처음부터 거짓말이 해버린 것이고 요 탐자가 어떻게 아웅다웅. 아웅다웅. 자, 아, 아웅다웅. 아웅다웅. 사이좋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네. 요것이 담수할 담자가 되는 거야. 음. 문제. 음. 자, 그래서, 엄양이치론에는, 수리사주에는 요것을 갖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것은, 엄양이치론은, 이것 다, 인간이 요렇게, 요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을 못하는 것이 엄양이치론이에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천지조화론 이네요 이것을 우리는 천지인삼유소라고 그랬다 그제 그런데 이건 이건 어떡하 심리는 어떡하 심리는 우리는 우리는 사주에서는 천지인이 재능으로 타고났다고 그랬다 그제요 사주에서는 타고 났는데 여기서는 심리에서는 무엇이 움직인다? 이것이 움직이는 거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천지인 세계의 조화론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유지가 되는 것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리에서는. 그러면 세 가지 카드가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지인 세 가지 카드를 쓰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기초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딱 하는 나중에 카드 보게 되면 다 기억도 없어. 그 지금보다 부 천천히 차야 돼 그래서 <웃음> 세가지 카드가 천진 카드를 세가지 놓고 한 개를 뽑는데 여러분은 사주에서 보면 천이면 천은 어떻다 이렇게 답이 했죠 그죠 다가운데 타고난 재능은 이 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세 가지가 어떻게 구조가 구분을 지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명상책을 바라는 이유가 우리는 어떻게 이 천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을 겪기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구조가, 내 심, 내 시, 내 파가 있,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많이 차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작용이 달라진다, 심리는. 인간의 재능은 나는 노래 잘해, 이러면 노래 잘하는 것으 끝이야, 사주에서는. 그런데 심리는 요것이 어떻게 꽉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두뇌는 어떻게 5% 미만 쓴다 했다 그죠? 말써봐 2% 1%, 1% 2% 쓴다고 했다 면 그러니까 5% 미만이기 때문에 요것이 어떻게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우리 두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은 서는 것은 어떻게 여기는 요만큼 쓰고 여기는 요만큼 쓰고 여기는 이만큼 쓴다 하면 이것이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상, 브랜미션, 브랜미션 명상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네, 네, 네. 어. 자, 이것이 우리는 사주와 이 심리의 차이점이에요. 푸는 거야. 그렇게 심리가 월등하 복잡하지? 객관적으로 어때? 엄청나게 복잡하지? 그렇게 심리는 움직이는 것이다. 이거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말딱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쉬운 거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이 마음이라는 꼬약한 것이 있어 가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움직임을 푼다는 것은 우리는 동적과 정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넉 장의 카드를 쓴다 넉 장의 카드 사랑이 여기서 우리 카드를 쓸 때는 이 카드 개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개수. 몇 장을 쓰는가. 어떤 카드를 몇 장을 선택해서 어떻게 푸느냐가 가고 수리법칙이에요. 자, 우리는 사주에 같은 경우에는 운명수를 나눠 놓고 이것을 수리법칙으로 나눠서 니는 타고난 것을 정했지만은 지금 심리를 풀 때는 카드 장수를 나눠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카드 구분에 따라서 카드 장수를 놓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얼마나 철도 칠미한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 천지좌졸은 그렇고 어, 잠깐만 수돗수돗